하 여러분들 그습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10분 거리인 아르티스 대왕마크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거북이 중에서 공룡이랑 가장 흡사한 이 악어 거북이 이 거북이 장을 청소하면서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번 소개 시켜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생물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고 가볼게요 스크립. <웃음> 아, 여러분들, 오자마자 여기 지금 플라온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네요. 이게 톡에 있는 게 수컷, 혹이 저기 없는 게 앙컷인데, 아유, 금슬이 좋네. 아, 처음에, 아,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야 블랙 코스트. 너무 많이 봤고, 좀 특이한 게 있으면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항상 봐도 항상 특이하지. 아시죠, 여러분들? 글라스 캐피쉬얘메기입니다메기 맥이. 자, 그리고, 오! 눈이 퇴화된 장림물고기 슬로모션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 눈이 없어요 눈이 있는 부위에 눈이 없어요 저는 여친구 가장 좋아하거든요 천연기념물인 우리나라 토종 남생이 토종거북이입니다 토종거북이는 이제 자라랑 남생이 두 종류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북이를 잡았다 하시면 남생이 이제 자라인지 구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외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천연기념물 4 5 4호인가 그럴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친구 e 피파피파 개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으로 이제 산란하는 아니 출산하는 독특한 개구리죠 여기 사진 쌍 p 사진 보면은 약간 황 a n e s 있는 분들 a 싫어하는 개구리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투구개가 있네요, 투구개. 사이즈가 약간 손바닥만 한데, 그 맹골보 투구개 크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해수 투구개 같아요. 예전에 키웠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키우는 게 엄청 쉽지는 않아요. 물론 물 엄청 깨끗하면은 키우기 좋고 한데, 하여튼 귀엽습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파루파 알이 있네요 아, 여기 우파루파가 저기 있구나 오 뭐야 아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파루파 이렇게 다 태어난 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태어난 지 진짜 별로 안된거 같아요 아 이게 눈만 꺼만 거봐와 지금 약한 2m 정도 되는 악어가 있는데 야 예전에 미국 가 가지고 자연에 있는 악어 보고 그 다음 처음 보네요 무슨 악어지? 아, 샤마거구나. 여기 지금 보면, 크로코다일, 악어 입모양이랑, 뭐, 엘레게이터랑, 뭐, 다 다르네요. 안녕. 어유 전박이 물범이 있네. 아, 얘네 눈이 너무 귀여워요. 항상 보면은 느끼는 건데. 에? 이거 뭐지? 이 뭐야? 뭐야, 마라라고 하는구나.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아, 아르헨티나에 살고 네 번째로 큰 설치류. 오 뭐야? 설치류면 쥐잖아. 아, 약간 카피바라랑 약간 비슷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설치류. 아이고,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이거 설마 이거 하면에 이거 손 하는 거냐? 아, 눈빛 봐봐. 아, 아, 저쪽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쪽에서 이제 먹이 먹고 그런 거 체험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자국발조스살입니다 으아아아아 으아, 나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아, 뭐 <웃음> 거야? 진짜 도대체? 에? 아우,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얘들아, 일어나. 어, 야, 야, 야, 야, 여러분, 야, 여러분. 미안해, 미안해. 오, 뭐야, 펠리컨이 있네. 오 어, 야, 야, 야. 야, 왜 화가 났어? 어? 아 어, 야, 왜 화났냐고. 펠리컨이, 여러분들, 이제 호주에서도 많이 살고,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가셨을 때 바닷가에서 펠리컨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무튼, 이렇게 달려듭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늘 제가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 이 수조를 오늘 청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도 도울 겸 악어 거북이랑 늑대 거북이, 현재 생태계 권한 종을 지정됐지만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왔는데 야, 너네 뭐냐? 잉어니? 붕어니?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네가 늑대 거북이에요. 보시면은, 늑대 거북이라 써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냅핑 터틀이라 해서, 그냥 거북이처럼 이렇게 막 와서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수축했다가 팡! 튕기면서, 굉장히 스냅을 준다고 해서, 그 스냅핑 터틀, 순간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크기도 많이 커지는데, 얘네들은 그나마 좀, 그나마 작은 편이고, 바로, 아구 거북이. 두둥. 이 친구가 이제 거의 현존하는 거북이 중에서 제일 공룡이랑 흡사하다고 하는 이제 악어 거북입니다 얘는 진짜 크다 얘는 거의 완수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산란하거나 뭐 그런 정도 처음에 태어나서 그리고 산란할 때 이때만 나온다고 해요 무튼 대표님이 오시면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로 한번 얘 꺼내가지고 하고 여기 청소 한번 해볼게요 야, 여러분들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빼는 과정이 있습니다. 와,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와, 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겁나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이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청소를 할 거예요. 사육사님이랑 같이 청소할 거고, 자, 이거 신고 들어갑시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잘못 빨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입성. 한번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게 저게 이제 제가 솔질하고 있으면은 거북이들 이제 모두를 좀 막아. 아 거북이들 막는 역할하면 되나요? 네 그런 거 이제 수출 대가. 아 네, 그거 기가 막히죠. 아애들이 여러분들 이제 손이 물 관해성도 있고 이게 관심 있으면 계속 오나 봐요. 반대로 피하는 데 알아서. 어이 어이. 딱 해보니까 나도 목욕탕 간지 한 3년 됐는데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생태계기라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환경청에 아이고 잠시만요 네 됐고요 다음 아고고북이 어떻게 들죠? 아고북할수 있겠죠? 어, 얘는 싸놓으니까 좀만 멀리할게요 네, 둥딱지가 좀 다르다 네배딱지 와, 진짜 공룡 같다. 됐어요. 네, 다음이요. 자, 아, 지금 보셔,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울퉁불퉁해가지고, 완전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는 되진 않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저도 진짜 열심히 같이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한 20분? 아마 이렇게 익히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어, 거북이들 몸에도 익히가도안 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익히 자라나는 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여기는 이제 관람하시는 곳이다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 아 저거 못 잡겠다 어 그냥 잡으시네 <웃음> 역시 사육사님 야 이게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랑 주된 특징 꼬리가 이렇게 팔톱처럼 굉장히 단단한게 꼬리에 이렇게 다 나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제 악어라든지 다른 생명체가 이렇게 물때 이게 딱딱하니까 보호하는 골격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얘네는 줄기어서 오네 <웃음> 귀여워 이게 사육하는 요령만 있으면 사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일반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막 거북이 뽀뽀하려다가 이제 물릴 수도 있고 해외 영상도 있죠? 아,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청소하고 여기 이제 바닥에 이끼랑 이런 슬러지 같은 것들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한번 물 채웠다가 물 한번 싹 빼면 될것 같아요 아우 좋아 어우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실러지가 물이 쫙쫙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깔끔해지고 있어? 이쪽에서는 물을 계속 틀었고 여기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계속 이쪽을 이제 바닥으로 이제 밀어서 저기로 들어온 물이 계속 나가는 그런 구조. 말아. 근데 얘네를 근데 이렇게 해도 막안 무네 야 너도 머리 닦아줄까? 이렇게 살살해줄게 어우 좋아 아우 기분 좋아 어긴 어. 착하네 얘는 착한데요? 아 이렇게 긁고 있으면 자꾸 오냐 우리 강아지처럼 어 오지마 그만 긁을 거야 아 진짜 긁어달라고 관심 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늑대거북이도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위험할 뿐이지, 사육하시는 분들은 교감하고 다 키웁니다. 에이 이뻐라. 아우, 야, 너도 좀 닦아줄게. 야, 원래는, 원래, 늑대 거북이나 악어 거북이나 득딱지가 되게 엄청 인기가 많이 끼고 덜었거든요? 근데 여기네들은 깔끔하네. 얘네 좀 싫어하는구나. 아따, 얘, 너는 또왜 막고 있냐? 거기 물 빠진 했는데. 아, 얘 착한 애예요 착한 애. 절로 가. 야 너도 일로 와아 진짜 절로 왜 가니? 저기 더러운 물 빼는데 아 진짜 말안 듣는 애들은 끝까지 안 들어요 야 너가 좀 교육 좀 시켜라 어야 얘네 뭐 이렇게 생겼어 <목> <목> 와 얘가 더 크네 대표님 얘는 왜 여기 빼놓으신 거예요? 얘는 저희가 잠깐 몸을 지키면서 사이즈 측정을 하고 개별 피딩을좀 하느라고 왜냐면 저쪽 안에서 이제 피딩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한 마리가 고가야지 양을 다못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 아. 아. 전에 한번 배불리 좀 먹이느라고 얘는 갑장이라고 하나요? 혹시 몇 센치 정도 나왔어요 대략 뭐 60cm 정는좀 아. 넘어 보이지 않나요? 아 진짜.. 제 생각에 70도 될것 같은데요? <웃음> 엄청 크다 얘가 진짜 그냥 공룡 같네 요 여러분들 손 사이즈랑 비교해서 보면 은 이만합니다 이만해 아 이만합니다 이거를 제가 쩔로 옮겨서 드릴 건데 할수 있을 거예요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자 여러분들 제가 LED 커터틀이라고 하는 아고버보기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몇 킬로 정도 돼요? 3 0 k 로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해보니까 3, 40kg 정도 어, 되지 않을까 왜, 왜, 왜, 왜, 왜. 야 잠깐만 잠깐만 어나4 0 k 로들수 있는데 얘 40kg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옮겨 볼게요 얘 떨어뜨리면 대참사여서 한번 최대한 안전하게 잘 옮겨 볼게요 잠깐 되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잠만아 진짜 무다 아, 잠깐만요 형님, 이제 들으세요 우와, 진짜 무겁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어... 썸네이만 찍었어요 악어거보기 한 번만 들어볼게요 허락은 받았어요 우와, 엄청 크다 여러분 어! 제가 나중에 진짜 자연에 가서 한번 엘리게이트 네 터들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진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잘 살고 오늘 만다 반가웠다. 나중에 1m 돼있어라인 이게 바로 공룡이랑 가장 근접한 거북이 중 하나죠. 와, 발톱이가발톱나 이거래. 자 이제 슬슬 물을 채울 건데 스커카한컷좀 차분히 쉬고 있네요, 애들이. 안녕. 니모와 블루탱. 와 엄청 많다. 귀엽죠. 깜짝이야 이게 스톰피쉬인가? 아 그러네 어우 이거 진짜 다돌인줄 알았는데 다 스톰피쉬네요? 와 얘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먹이 지나가면은 덥석 먹는 애들이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전기뱀장어인데 <웃음> 얘네 왜 이러고 있냐? 줄기탱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피라냐의 천적이라고 하는 울프피쉬입니다 입이 어, 굉장히 날카로운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지금 손이 후둘들한데 정말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40kg 이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것도 다 크지 않았다라는 거 현재 미국 뭐 텍사스라든지 폴로리다에 악어고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자연에서 꼭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뭐예행연습이라 해야 될까 어 그리고 악어정 청소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간차 있으시면 한 번씩 놀러오시는 거좀더 추천드립니다